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여행 또는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자전거 트레일러의 구매 팁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같은 트레일러라도 여행이나 캠핑과 같이 짐을 적재하는 게 주요 목적인지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처럼 움직이는 생명체를 안락하게 태우는 게 메인이냐에 따라 제품의 컨디션은 달라진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선방해 주시.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띠링. 자전거 자체의 가방이나 짐바지, 기타 장비를 장착해서 필요한 짐 어린아이와 강아지를 신는 때는 대부분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자전거의 적재 면적을 넓히고 어필과 계단 등과 같은 다양한 주행 코스에 따른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트레일러를 선택하는 때는 트레일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넉넉한 적재 공간과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프레임 곳곳에 장착되는 가방이나 짐바지 등으로 인해 번잡스러워지는 라이딩 환경 대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주행성은 좋으면서 짐 수납과 관리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넉넉한 적재 공간과 적재 무게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입니다. 만약 장거리 자전거 여행 을 비박으로 한다면 타이어와 튜브 펌프를 포함한 웬만한 정비용품 과 텐트 침낭 코펠과 버너, 여벌옷과 생수까지 챙겼을 경우 약 10에서 15kg 채우는 것은 금방이죠 자전거 캠핑의 경우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일정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 못지않는 무게를 싣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최대 적재 무게가 30kg 이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싣든 적재 한계점에 꽉 채우기보다 넉넉하게 여유는 남겨놓는 것이 장시간 사용에 대한 내구성을 떨어뜨리지 않 있습니다. 기 때문에 충분한 적재 성능을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제품 가운데 자전거 여행을 목적으로 한 토픽의 전이 트레일러 는 최대 무게가 32kg 캠핑과 여행을 컨셉으로 한 캐리 프리덤의 적재 무게는 45kg 입니다. 그리고 하막스와 벌리의 아동용 트레일러 가 45kg 인스템의 아동용 이 36kg 밥기어의 야크바이크 트레일러 가 31kg 정도인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레일러와 자전거를 연결하는 커넥트 또는 릴리즈라고도 표현하는 연결바의 호환성도 잘 확인하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모든 자전거에 맞도록 부품을 별도 판매 또는 기본 제공하지만 QR타입을 모두 호환하는지 다양한 폭의 스루엑슬 허브에 맞는 부품을 별도로 구매하면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제품을 구매해놓고 장착을 못하는 경우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목적에 따른 선택 포인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레일러에 신는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형태와 기타 특징이 달라집니다. 짐을 싣는 트레일러는 대부분 높이가 낮고 납작하며 바퀴는 16인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닥면이 지면과의 간격차가 크지 않아서 하중을 낮게 유지하여 컨트롤 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바닥면이나 프레임은 스틸이나 알루미늄과 같이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환경을 넘나들며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데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짐을 싣는 트레일러는 외발 이나 두발이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개발은 우리가 두 바퀴 자전거를 타는 이유와 같습니다. 좌우 코너링 컨트롤이 부드럽고 지면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하지만 무게중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자전거와 트레일러의 연결 부위와 프레임 구조가 정말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하죠. 특히 연결부는 두 매개체를 연결하는 강한 고정력을 지녀야 하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도 해야 하므로 자전거 뒷파키 중심축인 허브 양쪽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외발 트레일러를 분리해서 끌고 이동할 때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트레일러 자체 무게가 10kg을 넘는 데다가 짐의 무게가 더해지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가방이 분리되는 구조가 대부분이죠. 외발 트레일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벌리의 코호 트레일러 토픽의 전이 트레일러 바퀴어에 야크바이크 트레일러를 들수 있겠습니다. 두발 바퀴는 외발과 달리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동과 휴대면에서 밸런스가 잘 맞고 불규칙한 장애물이 있지 않는 한 직진주행성도 부드럽죠. 하지만 과한 코너링을 할 경우 자전거 컨트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고 트레일러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짐을 실는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짐 운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불특정 크기의 짐을 가량 싣고 이동해야 되는데그 목적이 크죠. 그래서 용량도 외발 트레일러보다 조금 더 크고 최대 적재 무게도 40kg 이상인 게 대부분입니다. 유아를 탑승시킬 수 있는 아동용 트레일러는 유모차나 인력거를 닮았습니다. 실제 유모차 겸용인 트레일러가 대부분이라서 고급스러운 유모차 구조에 자전거 연결 프레임이 추가된 형태로 봐도 무관한데요. 그래서 아이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선택 포인트죠. 유모차처럼 또는 카시트처럼 의자 형태의 시트 가 있는 게 많고 트레일러 내부에 해먹과 같은 개념의 천을 띄워서 앉을 수 있게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작고 가벼운 건 기본 이겠죠 그리고 모든 트레일러에는 안전벨트 가 기본입니다 하네스 벨트처럼 스트랩과 버클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그외 벨트도 있어서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푹신한 등받이의 각도 조절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그리고 분리되는 채광창과 자외선 차단창 별도의 수납창 등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귀족 레포츠가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유모차형 트레일러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3개입니다. 일반적인 유모차로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앞바퀴는 분리되어서 자전거 연결바를 장착하는 구조로 제작됩니다. 양측은 대부분이 20인치 바퀴로 설계됩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편의성, 일반 유모차로서의 주행성, 그리고 자전거와 체결됐을 때의 각도, 지면으로부터의 충격 완화 등 모든 상황의 이질감이 적은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게 20인치 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브랜드는 하막스, 툴레 벌리 인스텝에서 참고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짐을 싣는 트레일러처럼 16인치 바퀴 두개를 사용하고요. 최대 적재 무게는 약 32-35kg이 에서 표준입니다. 크기는 짐을 싣는 트레일러보다 약간 넓은 편이거나 카고 트레일러 정도여서 대형견 한마리나 소형견 두마리를 탑승하는데 충분하죠. 바닥은 평평한 철제구조 프레임에 텐트처럼 커브가 올라간 구조가 대부분인데요 출입구와 채광창이 두루 갖춰져 있어서 거의 의자 없는 유모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목줄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는 점 정도겠네요 여기까지 트레일러를 선택할 때 참고하면 좋을 팁을 몇 가지 간추려서 알려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추천 브랜드와 제품도 함께 언급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구매가 어려운 제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구요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